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타라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는 진짜, 진짜,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에, 어, 그것도 어떤 하늘? 밤하늘, 한 9시경. 음. 하늘을 이렇게 문득 우리 아들이, 엄마, 하늘을 보래, 달좀 보래. 그래서, 어, 그래 하면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라고 하면요. 은 거의 한 달을 비가 내려서 멀쩡한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이든 낮이든. 근데 어제 하늘은요. 진짜 구름 한 점도 없는 하늘에 달과 별이 떴는데 어찌나 반짝거리든지 와 밤하늘에 누가 보숙을 저리도 갖다 깔아놓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 곁에 있을 땐 오, 내 연인이 저렇게 아름다운 줄도 모르고 곁에 없어졌다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살잖아 어. 그러다가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어때 니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뻤었냐 라는 거지 음, 우리가 헤어질 때는 진짜 미워서 헤어지잖아요 어, 버려놓고서 아, 뿌연하늘 보니까 별이 없잖아 어, 너는 저렇게 뿌연해야 라고 생각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겹쳤는데 그 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야. 어 저거 내거 아니었었던가? 응. 때는 늦었지. 어 그게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예요. 곁에 있을 땐 아름다운 줄 몰랐다가 한번 구름이 꼈다 거친 후에서야 그 아름다움을 안다라는 거야. 이게 때가 늦은 걸까요? 늦은 거지. 어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예요. 내게 진짜 쯧멋지 인연이 생긴다면 그때는 날 버린 걸 후회할까요? 어디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게 진짜 멋진 인연이 생긴다면 그때는 날 버린 걸 후회할까? 음, 이 사람은 승질머리가 이래 가지고 음, 이불, 이불킥 할 수도 있겠지 뭐 잊었던 여러분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생긴다 라고 하면 잊었던 일들이 생각이 날것 같아요 음. 뭐있었던면 여러 가지가 있지 뭐뭐 음. 뭐 여러분하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스토리 처음 만났던 거이 사람이 다가갔던 거 사랑했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의 생각이 났다 라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그냥 있고서 잘 살았어요 질 잘하고 잘 살았는데 여러분이 진짜로 어. 멋진 인연이 생겼다라는 걸 갖다가 또 어,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은 조금 어, 슬플 것 같아요. 어, 슬플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답답할 것 같아.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 그거는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은요 내가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마 뭐 이런 거 있지 어, 그런 것처럼 여, 내, 너는 영원히 내걸줄 안다라는 거야 그런 착각을 왜하는지난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지 응.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서 그 한눈팔았던 생각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도 하겠다 무슨 생각을 하겠냐라고 보면 어뭐 뭐, 여러분하고 여기 이 윗줄에서 보면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그 마음이 통했던 그 순간들 신쿵했고 어, 짜릿했던 그 순간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마지막에 헤어 여러분하고 마지막에 헤어졌던 순간들이 생각나는 게 아닌가 음 그러면서 그런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이제는 너를 잊어야 하나. 그,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혼자서 씻 쓰겠지. 음, 원래 그렇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진짜 사귀고 헤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는 어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는 어, 그냥 그. 서, 탓하기만 바쁘지. 너 때문이야. 너하고 내가 헤어진 건너 때문이야. 그렇지만 어느 정도 헤어지고 나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름대로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가끔 생각나는 때도 있지 않나요? 어,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을 갖다 생각하면, 여러분하고 헤어졌던 그 날이 생각이 나는데, 뭐, 여러분하고 어떻게 헤어졌어요? 뭐, 헤어지는 게 뭐, 여기서 보면은, 그닥, 뭐, 아름답게 헤어졌을 것 같지는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버렸을 수도 있겠거니. 왜그러면 승질이 좀 급하거든. 음, 이 인간이 좀 승질이 좀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그냥 자기 그냥 자기 감정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고민은 했겠냐라고 고민했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네가 좋은 사람 만났다 한다 하더라도 어, 뭐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인생 다 그렇지 뭐 니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어, 해가지고 니네 인생이 크게 달라질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니가 누가 생긴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너는 이 사람은 조금 억하심정이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쩌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연락이 왔을 수도 있고 이 저기 막 연락이 와가지고 좋은 소리하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좋은 소리하다가 나중에 나쁜 소리로 갈것 같아 <웃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조금 배가 아프지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축 축하한다는 말인지 이게 안 되길 바란다는 말인지 애매한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 만약에 이 사람한테 열,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진짜 멋진 이성이 나타나갖고 잘나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쩌면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연락이 와가지고 축복인지 악담인지 그냥 애매모호한 딱 듣고 나니까 지금 저거 나한테 욕한 거지? 이런 거지. 어. 싫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게 싫다 라는 거지 음. 널좀 계속 외롭기를 바라고 어, 계속 외롭기를 바라고 자기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은 그래요 니가 아무리 행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하더라도 어 저기만 그래 나를 갖다가 잊지마 이러는 것 같아요 어, 나를 잊지마. 어떻게 네가 나를 싹 잊니? 잊지 말라. 이, 네가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이기적이야. 어차피 어 각자 도생하기로 한거 아니야? 네가 나를 팽겨져 칠 때는 네가 나 내가 외롭던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해서 팽겨친 건데 이게 무슨 이게 이제 와가지고 귀신 씨네라 까먹는 소리랍니까? 음, 그러면서 나나 나, 너가 너가 저기 막 상처를 입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나도 상처를 입었어. 어. 그래서 오히려 악담을 하는데 네가 안 되기를 바래하면서 악담하는데 이 사람 뭐 이런 사람다 있나? 음. 여러분이 안 되기를 오히려 바라고 있어요. 상처를 입기를, 자기를 잊지 않기를 이게 무슨 무슨 그지 같은 어. 맨날, 어, 안 되기를, 결론적으로 안 되길 바란다. 니네, 네가 맨날 싸우길 바래. 막, 이러는 거 같은데, 이런 무슨, 와, 이런 찢어주길. <웃음>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음 너는 나를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하고 내가 어? 얼, 어, 얼마나 어, 진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는데 니가 나를 갖다 잊고 딴 놈을 만나 이러는 거아도 어차피 헤어지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음 그, 그러니까 그얘좀 조금 성격이 이상한애 아닌가요? 이러니 헤어졌지 뭐 이렇게 악덕을 퍼붓는답니까? 음. 너이 사람은 그런 거 같은데 다시 만나기를 어, 너랑 나랑은 다시 돌아 돌아 만날 인연이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네 팔찌는 원래 그래 제대로 될 수가 없어 라던가 하여간 어, 이 사람은 둘중하나예요 응. 너와 나는 어,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걔하고 안 되고 나랑 만나게 될 거다. 어, 나랑 다시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 악담을 해라. 악담을 아주. 어. 여러분 이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 사람은 그걸 희망하는 것 같은데? 왜요? 라고 한다면은요. 어... 이 사람이 쪼, 성격 자체가, 어 순, 순둥, 순둥한 사람은 아니지 싶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한테 혹은 이사람의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뭐, 딱기한 대라도 때리면 때린 거지 뭘? 어, 이 사람 약간 데이트 폭력 있는 사람 같은데? 어, 왜, 이, 왜냐면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어. 나 솔직히, 이거 지금 두 번, 이 똑같은 걸두 번째 리딩 하는 건데, 첫 번째도 얘가 악담을 퍼버어서 내가 중간까지 하다가 그냥 컷 했거든요? 컷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보일러도 돌아가고, 잡음도, 노, 잡음이 들어가고 해서, 에이, 잡음도 들어가고, 보일러 소리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냥 컷하고 다시 하자 해서 이게 두 번째 리딩인데, 음, 1번을 두번 리딩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 지금. 음, 1번, 첫 번째 리딩에도 악담을 갖다 이 새끼가 오부지게 하더라고. 그래갖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다시 리딩하면 달라지겠지 했는데 똑같이 나오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리딩을 하는데 아까 여기까지는 그래서 좋게 말하려고 내가 애를 썼어요. 이 사람의, 어, 조금, 좀 미화를 시키려고. 어, 여러분 뚜껑 열릴까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갖고 내가 여기서부터 덜을 순활시킨다는 거는 이 카드 자체를 다시 갈아 얻고 다시 리딩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응. 근데 이거는요. 이사람 데이트 데이트 폭력하는게 맞겠다라는 거에 만어뭐그 가볍게는 좀 거칠은 성격, 어 조금 숨질이 급해서 욱하고 나가는 성격, 뭐 이런 거지만 심한 경우는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거지. 그게 강도가 점점 세진 거 아니에요? 음. 응.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살짝 살짝 악담을 하다가 막 나중에 막 악담을 퍼붓는 걸로 봐가지고는 응. 이 사람이 그런 거 같아, 데이트 폭력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응. 어, 성격이 좀 세지 않을까 그런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만나냐? 어, 너는 나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생긴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방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이를 갖다가 깨놓을 것 같고 어, 깨버릴 깰것 같아요. 자꾸 자꾸 여러분들을 갖다가 주변을 갖다가 맴돌지 않을까 싶네. 음. 자꾸 지금 주... 혹시 여기 접근 검, 금지 명령 같은 거 내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 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좋은 사람 생기면은요. 이, 이게 진짜 딴 동네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어, 여러분에 대한 집착이 좀 있다. 어, 집착도 세고 여러분이 그 누구하고 어울려도 어울리는 걸 갖다가 어,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도 여러분을 갖다가 간간히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크레이지러브인데음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음 이건 크레이지러브 맞아요 음 여러분 힘드셨겠네 음. 여러분이 힘들, 힘들지 힘들 않았을까 싶어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사랑을 갖다가 되게 미화시킨다 어 되게 미화시키고 음 무슨 미안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기 사랑은 되게 순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순수했고 자기는 어너니가 다른 사람들하고 막그여러분들이 친구도 많고 그런가봐. 어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의 친구들하고 즐겁게 이렇게 노는 거 보면서 소외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나는 어 그래도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애썼어. 그런데 뭐딴 놈이 생겼다고 그럴 리 그럴 리는 없지. 걔는 분명히 양 달 거야. 분명히 걔한테 걔 때문에 넌 상처 받을 거야. 걔는 널 사랑하자고 널 외롭게 둘까 널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런 또라이가 다 있지? 음. 그래서 뭐 어떡하긴 어떡해요. 방에 논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저기만 이사 가하겠다 <웃음> 이사 안 가면은 이 사람이 계속 여러분한테 주변에서 알짱알짱 알짱 거리, 알짱알짱 알짱 거리면서 여러분을 갖다가 힘들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음, 여러분에 대한 집착이 꽤 있다. 뭐 대단하, 지막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음, 그런데 옛날보다는 조금 쭈그러든 거 아닌가? 옛날보다 좀 쭈그러들었어. 음, 좀 사그라들었는데 그 사그라든 이유는 여러분한테 달리 지금 아직까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그라든 거지만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이 사람 레이다에 딱 포착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이 방해를 놓을 수도 있겠다 싶어. 방해를 놓으면 어떻게 어떻게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야지. 음. 심하면 고발해야죠. 어, 요즘에 이게 그 저기 막 크레이지들이 너무 많아서. 음.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될것 같고.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냥 어, 이 사람은. 이이 아, 이 여러분들이 자기만 봐줬으면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직까지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멋진 인연이 생긴다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 어, 헤어진 지 얼마 됐어요? 어, 왜 그러냐면 이사람좀 집착이 있거든 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자기가한테 누구가 생기면 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 성격이 이렇게 세가지고 누가 생길 수가 있을까 모르겠다 어, 딴 사람을 바라본다는 그 카드는 안 나오는데 음 성격이 너무 세요 음, 심한 경우는 데이트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자기만을 갖다가 바라봐주길 바란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악담을 퍼볼것 같아요. 음. 후회라기 보다는 안 되길 더 바, 바란다. 그니까, 이 사람 모르게 연애해요. 음. 눈에 띄지 말고. 그 푸샤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너무 티내지 말고. 좀, 이 사람이 서, 성, 그 마음이 넓지가 못해. 어, 마음이 넓지가 못하고 좀꼭 꽁한 사람이 아닌가. 꽁하다기보다는 좀 집착이 강하고 성격이 불같다 그래야 되나? 어, 자존심도 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멋진 남자 만나면 허파 디비 져가지고 어, 막 전화할 수도 있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네가 어, 감히 뭐 이런 식으로. 이인간에 미친 거 아니야. 어, 제정신은 아니지 싶다. 아무튼. 어. 후회라기 보다는 허파 디비진다, 라고 봐요. 음, 1번 카드, 어, 뭐, 다약을했습니까 어, 저기, 막 진짜 심한 사람은 고발해요. 접근감, 저, 스토커 그거, 저기, 함, 신청하면 되지. 그러면 되나요? 라고, 뭐, 어, 그러면 돼요, 이 사람은. 음, 막, 그렇게 진짜, 악랄하, 지까지는 않아. 악랄하고, 사람 피말리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지 싶어. 근데 조금, 음, 데이트 폭력은 있었겠다. 그게 심한 놈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막, 그, 데이트 파기도 레벨이 있잖아. 아, 레벨이 있는데, 좀성질이 막, 그렇게 막 범죄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어, 그래도 뭐, 한 대라도 때리면 범죄는 범죄지, 암튼. 암튼, 어, 왜냐면 한국은 좀 법이 그런 말에서 헐렁헐렁 하잖아. 어, 미국 같으면 난리 나죠. 한 대라도 쳤다간 진짜 수갑 차요. 근데 한국은 아니잖아. 그냥 훈방조치 하잖아.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자, 암튼 아, 자, 아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어, 후회할까요가 아니라 허파가 이 사람은 디비질 것이다 라고 봐요. 음, 그래서 한동안은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생긴다면 은 괴로움 속에서 살겠다.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 에트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멋진 인연이 생긴다면, 그때는 날 버린 걸 후회하게 될까요?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 후회는 하기는 하겠네. 후회는 하기는 하겠다. 후회는 하기는 하겠는데, 이게 뭘까요? 이얘얘얘 진짜 널 뛰는데, 음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멋진 사람이 생긴다면은요, 이 사람은 널뛸것 같아. 어 이게 무슨 널을 뛰냐면 어, 감정이 널이 뛴다 그래야 되나? 어 처음에는 너무 너무 상처 받았다가, 어그 다음에 막 술퍼 마시다가, 어그 다음에 갑자기 어 갑자기 막어그 뭐지? 슬퍼졌다. 어 갑자기 슬퍼졌다. 자기 혼자 포기했다. 자기 혼자 어나 혼자 그나 그러니까 혼자 다하네 자, <웃음> 야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어 혼자서 진짜 소설을 쓸것 같고요. 나중에는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 어 내가 왜 그랬나? 어막 이런저런 후회들로 얼룩져 갖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그럴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음, 술도 엄청 그 술도 엄청 마시고 자기가 그이 사람이 혹시 바람 폈어요? 어, 후회도 한다라는 거, 자기가 그 흥청망청, 어, 다른 사람들, 다른 이성을 끼고서 흥청망청 지내서 갑자기 너하고 내 사이를 갖다가 쎄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내가 미친놈이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니까 이 좋았던 관계를 갖다가 이 사람이 망가뜨렸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좀 쎄하다. 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반성을 하기는 반성을 하긴 하는데 이 반성의 폭이 조금 어좀덜 떨어진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덜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 뭐. 연구 같은 그런 게 그렇게 덜 떨어진 게 아니라 좀그 후회를 하면은 좀 인간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를 갖다가 후회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어 그런 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그냥 어 그냥 나나좀 한번 돌아보아 주면 안 돼? 뭐 이런거 날 용서해주면 안돼뭐 이런거예요 어 되게 막연해 어너너 너 그때 나를 좋아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어, 나를 좀 돌아봐 주면 안되냐 어, 사람의 인지상정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뭐 후회하고 뭐 이런거라기 보다는 음 여러분이 딱 하니 보니까 멋진 사람이 생겼는데 다가온다고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여러분이 틈이 생기나 그 틈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다가가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여러분이 때를 잡고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요 때를 깨, 때를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틈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그 틈을 갖다가 비잡고 들어가고 싶어 하겠다 라는 거죠 아 그럴 거면서 못하라 헤어졌냐고 응, 못하라 헤어졌냐고 그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말 바로 그런 거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집고 들어가고 비집고 들어가고 여러분이 상처받길 바라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은이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지. 음,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다가 이 사람이 되려 상처를 받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상처를 받지. 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헤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저서야 후회를 한다라는 거야. 내가 어 내가 미친 놈이다. 내가 얘는 후회 많이 하겠는데요? 내가 왜 그때 어, 네가 어, 얘기 좀 하자 그랬을 적에 왜 얘기를 안 하고 딴년들하고 어울려서 놀았던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게 굴었던가? 어, 어, 어른 성인답지 못하게 굴었던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후회를 하게 될것 같아요 어이 사람은 좀 후회를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알아봐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후회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뭐 티는 안낼 거야. 이, 어, 뭐 어차피 여러분 좋은 인연 생겼는데 후회도 되고 이 사람 속 되게 많이 쓰려요. 어, 되게 많이 쓰리고 여러분한테 못해준 것에 대해서 후회는 하고 생각은 많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 겉으로 드러낼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지. 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차피 니가 좋은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내 속이 쓰리고 아프고 그 둘째 치고 그냥 쿨하게 음, 쿨하게 축복을 해줘야 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음, 어차피 자기가 못해 줬잖아 그러고 이제 와서 내, 내가 너를 붙잡는다고 니가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니가 뭐 정 좋은 사람 만났다 하니까 그냥 쿨하게 인정해주고 나 그래 너는 네길 가고 나는 내길 가야겠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 처음에는 진짜 속이 쓰려요, 속이 쓰리고 아프다가 뭐 달리 뭐할게 뭐가 남아 있냐라는 거지, 어. 이미 좋은 사람 생겨서 가는데 어.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건네 마음을 갖다가 헤어려 주지 못했던 걸 갖다가 이제 와서 내가 그걸 갖다가 후회한다 하면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건데? 뭐뭐뭐 어, 뭐, 뭐 체인지가 돼? 안 되지 이미 끝난 거지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너는 네길 가고 나는 내길 네 가고 어, 괜히 어, 찝쩍찝쩍 대봤자 나내꼴 우스워지고 너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쿨하게 속은 쓰려도 보내줄 것 같네요 속 쓰리나요? 라면 네이 사람 쓰려요 속 음. 속쓰리고 후회도 많이 돼. 그때 여러분의 감정을 갖다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러분을 좋아한 건 맞아요. 음. 이 사람이 비록, 어, 이거는, 얘는 진짜 뭐, 삼각관계 맞거든요. 어, 삼각관계 맞지만, 이게 뭐, 진한 삼각관계가 아니야.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스치는 관계, 스치는 바라 이건 진짜 그냥, 그러니까 해부 펀한 거지 펀한 거예요. 그냥 즐긴 거예요. 어떤 의미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그게 조금 잦지 않았겠는가? 어 스치는 인연. 어, 뭐막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니고 술 마시다가 보니까 어좀 즐기게 되고 그랬던 걸로 그런 걸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실망을 해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게 된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지만 여, 왜?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면요. 그건 진짜 스친 거예요. 바람이라기 보다는, 내가 남자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원 이게 좀어 그런 게 있어 남자들은 뭐 정복이나 집에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소유욕 이런 거 그냥 한번 어, 그런 거 의미는 없어요 어, 의미는 없고 그, 선생님께 꽤 만났는데요라고 하면 뭐 그래도 의미는 없어요 어, 이 사람이 좋아한 건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 그런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한때 그럴 때 있어 막막 어, 막 아랫도리가 막 아무데나 향할 때가 그럴 때가 남자들은 있어요 누구하긴 하다 한 번쯤은 있어. 음, 그럴 때에요. 그러니까 재수 없이 그냥 내가 걸린 거지. 그럴 때에 이러다가 또 정신 차리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했냐라고 본다면은 어, 사랑했어요 어, 사랑한 거 맞다라고 바, 카드에서 보니까 그거는 사랑한 거는 어, 맞는 것 같고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한 것도 같은데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해줬던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이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졌었던 것 같아요 음. 이 관계가 갑자기 변하게 된 거는 용서를 갖다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계속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을 갖다가 쉽게 내려놓기는 조금 힘들겠는데 뭐 다시 돌아온다 뭐 어쩌다 그런 말은 아직까지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오늘 주제가 내게 진짜 멋진 인연이 생긴다면 그때는 날버린 걸 후회할까요 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뭘 돌아온다 뭐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 그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어, 후회라기보다는 어떠한 아쉬움이나 미련 같은 게 남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걔 말고 나 나를 봐줘라고 하고 싶. 겠으나 그걸 갖다가 어, 꾹꾹 눌러 담는다라고 봐요 어, 꾹꾹 눌러 담겠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지 이 사람은 그렇게는 안할 사람이에요 내색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격상 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 꾹꾹 눌러 담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자존심 때문이지 음,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음, 마음 같아서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얘기잖아. 생긴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 응. 그래서 그냥 다시 너하고 나와 관계를 갖다가 재조명해보자 라고 말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과연 할수 있을까? 응. 그때 가서 뭐, 이미, 여러분 옆에 멋진 사람이 있는데, 제조병 하면 그자그럼미친놈이리 이런 소리 나오지. 응.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있으면 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야. 좋아해도 못 간다라는 거지, 누군가가 있으면. 누군가 있는데도, 그냥 간다라고 하면그 어떤 놈이야? 그 어떤 놈이야? 어, 나사 하나 빠진 놈이지. 그 무슨, 어떻게 갑니까? 못 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응. 잠깐만요. 카드가 떨어졌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거 어떻게 해. 이별의 쓸쓸함을 갖다가 혼자서 견디고 있는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어. 그리고 하나하나 그이 자기가 해왔던 그런 행동들 갖다가 되짚어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있겠다 그러면서 그런 거지 내가 왜 어. 너하고 의 마지막을 갖다가 이런식으로 꿰 맞췄을까 라는 그런거 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병신같이 해가지고 너하고 나 사이에 마지막 잔을 이런 식으로 마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이 생긴다면 그럼 그 사람은 뭐 나를 좋아했나요? 그러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생겼다면 이 사람도 뭐 억하심정에 바로 누군가를 갖다가 사귀지 않겠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억하심정에 누군가를 갖다가 사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 한번 볼까요? 억하심정에 누구를 사귈런지? 음... 억하심정에 누구를 사귈까요? 음, 이 사람이 억하심정으로 누구를? 이것도 만약이니까 억하심정에 누구를 사귈까요? 아니면 음, 자책을 할까? 억하심정에 누구를 사귈까요? 음, 이거 같다. 음, 그 용서해주라는데? <웃음> 아, 진짜, 아, 뭘 용서해? 용서는 용서해주라는데? 아, 진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음, 뭐지? 멋진 이성이 생겼다면인데 뭘 용서해 주라는 거야? 어. 여러분, 용서해 주고 싶으세요? 응? 그러면은, 용서해 준다면 뭐 어떻게 되는데? 용서해 준다면 어떻게 뭐 되는데? 용서해 준다면 뭐잘 되나요? 용서해 준다면 잘 되나요? 용서해 준다면 잘 되나요? 용서해 준다면 잘 되나요? 어디 봅시다. 예스라는데와 대박이다. 미치겠다 진짜. 아 몰라. 난 이렇게 뽑았어요. 나는 이거 나는 엔젤이 나온 데서 한 거야. 난 여기다서 토를 안 달겠어요. 왜냐면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어. 어쩌다가 보니까 엔젤이 이런 대답을 했는데 나는 중립입니다. 나는 리딩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한 거예요. 아무튼 왜냐면 이 내용을 모르잖아. 이거는 내가 가정을 해서 한 거니까 아무튼 그래요. 네. <웃음> 여기서 발을 빼시려고요. 이러는데 아 솔직히 남녀관계는 끼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리딩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셨죠? 네,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게 진짜 멋진 인연이 생긴다면 그때는 날 버린걸 후회할까요 어디 봅시다 후회할까 이 사람이 과연 첫번부터 이렇게 나면 후회 안하겠다는 소린데 후회를 하나나또 이러면 참 이게 뭐지요? <웃음> 이 사람은 마음이 어쩌다는거야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제일 읽기 뭐 이게 몰래 원래요? 와 진짜 답 없다. 음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제일 읽기가 힘들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웃음> 대박이다. 이거는 보조 카드를 뽑아야 알겠는데 그냥은 모르지. 보조 카드 이걸 뽑아야겠다 이거다. 음 이건 모르지 진짜로 들쑥날쑥 나왔는데. 음. 이 사람이 성이 카드는 남자가 많이 뽑았을 수도 있겠네. 어,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음.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상대방이 남자여도요. 어, 조금 여성스럽거나 아니면 음. 어, 음의 기운이 강할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여러분한테 어, 진짜 멋진 인연이 생긴다라고 하면은요. 어, 감정이 어, 막뭐저 뭐저 그런 거 같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다 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다라는 거지 아왜이 음,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그저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 마음에 담고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어얘이 아,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네.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요 조금 마음이 약간 불안한 좀 감정적으로 약간 기복이 심한 게 아닌가 이게 여러분들하고 해,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생긴 건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여러분하고 헤어지면요. 은이 사람은 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거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네가 비록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어,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인정 못해. 어, 말이 돼 이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나는 인정 못해라고 하는 것 같고 저기 막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사람은 아 저기 막왜 헤어진 거야 도대체 왜? 음, 왜 헤어졌는지 이해는 갈것 같아 어, 이해는 갈것 같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모양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 어. 예를 들어서 진짜 조선시대에 단아한 여자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태로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은막 애정이 화르륵 식어버리고 어. 지 맘대로 화르륵 식었다 지 맘대로 파르륵 그냥 불 사올랐다 막다지 어, 맘대로 아닌가? 어감정이 오늘은 진짜 막 뜨거웠다 내일은 차가웠다 어 내일 모레는 아이도노지뭐이 사람의 마음은 음, 본인 스스로도 알 길이 없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다 멋진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럴 그럴 리가 네가 어떻게 나를 잊겠냐 어,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어, 인정을 하면서도 어, 헤어졌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어, 막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닌가 어,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해 인정은 하되 어, 막 여러 가지 마음들 뭐 그럴 거면 뭐하러 헤어진 거야 도대체 음. 그러고서 뭐 어떡하긴 어떡해요. 여러분한테 깐족깐족 그럴 수도 있지. 경우에 따라서는.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 사람은요. 정말 후폭풍 너무너무 많이 오겠다. 음, 후폭풍도 오고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요. 하하, 후폭풍 대단한데? 음, 폭풍이 대단한데?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아. 네가 어 네가 너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혹시 또 나랑 있으면서 이미 있었던 거 아니야? 뭐 그런 오해도 할 수도 있고. 응. 나랑 있으면서도 몰래 나 몰래 누군가를 새겼던 거 아니야? 응. 그럴 수 있잖아 어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만가지 상상을 다할것 같은데 음 오만가지 상상을 다하고 이 사람은 왜 이래요 도대체 음나이 사람이 좀 이해할 수가 없네 여러분이 진짜 멋진 인연이 생긴게 이렇게까지 저기 뭐 해야 될 일인가 음. 뭐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지 난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음. 이게 뭐죠? 이거를 한번 뽑아 봐야 되는데 음. 여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지가 뭘 생각하고 뭘 결정하고 뭘 갑자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갑자기 뭘 하겠대요 근데 뭘 하겠는지 모르겠는 거야 음 어디 봅시다 이게 뭐지요 음 이사람 여러분하고 왜 헤어졌는지 알겠다 음왜 알겠다 왜 그랬는지 음. 정상은 아니네 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뭐, 뭐다 이렇다 저렇다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이씨, 진짜. 어, 혼자서 막 꿈에다 색칠, 꿈에다 색칠할 게 아니라 내가 가정, 자기 혼자 소설을 쓰고 거기다가 어 저기 색을 칠하고 옷을 입히고 어그 저기 막. 책 페이지를 쌓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결국은 또 돌아서네. 무슨 이런 미친 놈이다 했을까 보네. 어. 어, 나는 여러분한테 해코지할까봐 순간 겁이 났어. 어 그런데 그러다 마네요. 어 뭔가를 갖다가 어 여러분한테 그막 따지고 싶었다 그래야 되나?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따지고 싶었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시간을 조금 갖는 것 같아. 시간을 좀 갖고서 어 따지고도 싶고 여러분한테 좀 억하심정, 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애인이 생겼다 그러면 나 이, 이런 마음조차 가는 것도 희한해. 아니 뭐 내가 헤어진 헤어진 사람이 누구를 만나 그 무슨 상관이라고 이런 마음까지 들어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마음을 갖다 가라앉히는 것 같아. 어, 가라앉히고. 내가 있을 때 너한테 제대로 된 마음을 갖다가 주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막 퍼붓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막 퍼붓고 싶고, 어, 니가 어떻게 나를 두고 딴 사람을 사귀냐, 뭐 헤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그 행동을 갖다가, 자기가 그거 갖다가 하기 전에, 마음까지 먹었다가, 이, 이행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 이게 과연 내가 이런 집착들이 이런 대, 이런 집착들이 옳은 건가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냥 깔끔하게 떠나자. 어, 이미 너랑 헤어진 사이다라는 거지. 볼장 다본 사이고 헤어진 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여러분하고 사귀었을 적에 여러분이 혹시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사람한테 뭐 많이 뺏겨 먹었어요?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많이 사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 저 뺏겨 먹은 거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응. 개중에는 네가 나를 뺏겨 먹다 었 팽겨쳐 이런 거 나는 너의 장난감이었냐. 그래 그럼 너 혹시 양다리야?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나 봐라. 그랬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무슨 무슨 부질없는 짓 어, 부질없는 짓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떠난다라는 거지 음, 그렇게 보여져요 음,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여러분이 사, 사람이 생겼다는데 이렇게 분기땡쳐나는지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설마 설마 했는데 이게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몇 가지 카드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있으면서 돈을 갖다가 조금 쓴게 아닌가 다야 그렇게 쓰니까 많은 그래도 여러분의 어떤 경조사나 이런 것도 좀 챙겨서 줬던 느낌도 있고 그냥 어. 자기가 그래도 남친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어 진짜 멋진 인연이 생긴 시기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너무 빨리 생기면 은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지 근데 만약에 없다면 은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만약인데 음, 만약인데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일찍 생기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음, 이 사람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너무 빨리 생긴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 사람에 미워서 없는 사람 일부러 만들지는 말라라는 거지 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다른 멋진 이성이 생긴다면, 어, 뭐 저기 말 다가가 가지고 뭐 따지고 싶고, 뭐 그렇게는 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복음 자리를 깨지는 않겠다. 깨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화가 나가지고. 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새 딴 놈을 만나 라고 그런 생각은 할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난처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 실행하지는 않겠다 음. 그냥 혼자서 그 마음을 갖다가 다독다독거리면서, 어, 그거 갖다가 이행은 하지 않을 것 같네. 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음. 저기 막뽀사버리고 싶은 마음은 불 굴뚝 같지만 움직이진 않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남자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어그 저기 막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 가볍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솔하게 움직이지는 않겠다. 어 마음속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 이거 갖다 뽀사버리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지 겠다라는 거지. 어. 선생님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라고 한다 그러면은 딴 카드 뽑아요. 여기는요. 어솔직히 내가 솔직한 솔직하게 얘기할게. 여기는 이 사람이 돈을 쓴거 맞아요. 어돈쓴거 맞아. 음그 저기 막 여러분의 경조사를 갖다가 많이 챙겨줬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배신감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멋진 이성이 나타나면은 뽀사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어 이거는 저기 뭐야 카드가 뒤바뀐 거야. 어 뒤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인 거지. 뽀사버리고 싶은 거. 어. 그럴 수 있다래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래니까 알아서 새게 들어요 어 그럴 수 있, 그렇다라는 거지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이제 와서 내가 음, 그렇게 해봤자 무엇하리요 겨, 경솔하게 행동하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서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만에 카드가 바뀌었다 그러면 여, 그 사람이 멋진 인연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기 땡쳐나가고 머리털과 다죄 뜯고서 뽑아 버리고 싶지만. 굳이 내 손에 피묻혀서 무엇하리요? 하면서 그냥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카드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음, 근데 이 사람도 맞는 것 같아. 뽀사버리고 싶다. 그렇지만, 되돌아 쓰겠다. 그래서,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돌아 쓰지는 않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여러분 푸샤도 보고 그러겠지. 푸샤도 보고, 개 중에는 좋냐? 어, 이러겠지. 좋냐? 어. 남자 생기는 가 좋냐? 예, 그리고, 그, 그게, 그 마음에 쉽게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 분노나 이런 것들 있잖아. 사람이 뒤통수를 맞, 이 사람은 자기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나들 어쩌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그, 호락호락하진 않다라는 거지. 대 음, 중에는 좋냐, 하고서 깐족깐족 되는 사람도 있고, 음, 그러고, 니가 잘 되나 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음, 뭐, 다야, 그렇게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일찌감치 애인이 생긴다면 좀 숨겨요. 너무 까놓지 말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음, 이 사람이, 딱, 저 알았을 때 기분 안 나쁜 선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좋은 게 좋다 그러잖아. 이게 그 만약이니까 얼마나 좋아. 진짜였다면 클랩 보냈네. 아무튼 아, 즐거우셨나요? 어. 그까 그러니까, 저기만 물론 이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오픈 뭐할걸 못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암튼 그래요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내일까지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게 진짜 멋진 인연이 생긴다면 그때는 날 버린 거 후회할까요? 어디 봅시다 후회할란지 음, 이 사람은 크게 후회라기 보다는 음 그냥 미련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후회보단 미련? 그렇지만 뭐 자기가 뭘더 해? 뭐 니가 니가 내가 좋으면 올 것이고 안 그러면 갈 것이고 응. 네가 그렇게 따는데 뭘또 하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의외로 무심한 듯하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거지 의외로 무심한 듯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생겼다라고 하면 은요다 뒤져볼 거예요 응. 다 뒤져보고 진짜 그 사람이 자기보다 잘났다 싶으면 어 자기가 잘났다 싶으면 그때는 뭐뭐야 그땐 돌아서야지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보다 잘났지 않다 내가 더잘 났다 싶으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음뭐 별로 신경 안쓰겠지 어뭐 떠난다 이런다기 보다는 음, 이 정도 어. 그렇게 하고서 뭐 그래 어네가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 라고 하니까 그래 잘해봐라 처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해보라 라고 음 남자들 원래 그렇게 쿨한 척해 어, 이 사람만 그런게 아니에요 심리가 원래 그래 그런데 어디 봅시다 근데 여러 이거 봐 그렇게 말해놓고서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갖다가 그냥 푸셔만 보는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오만대를 다뒤죠 파도란 파도는 그냥, 태평양을 시작해갖고, 대서양, 인도양을, <웃음> 북해, 막다 그냥, 어, 저기, 막, 5대양, 5대양, 6대주? 그걸 다 돌아보는 것 같은데? 어. 막 뒤지고, 막, 여기저기, 여러분이 댓글 담가서부터 그냥 아주 샅샅이 지어서볼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뭐, 궁금하지. 되게 궁금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뒤지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 뒤져보겠다 음, 다 뒤져보지 않겠는가 그렇다고서 나중에는 그냥 아 이게 진짜구나 어, 얘가 그냥 나를 떠보기 위해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좋은 사람이 생겼구나라고 인정이 될때 그제서야 후회가 온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의심이 많나요? 안 믿어 여러분이 누군가 좋은 사람이 생겼다가도 안, 했는데도 안 믿고, 오만대를 진짜 샅샅이 훑어보고, 아, 진짜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그제서야, 이제, 저기, 뭐야, 아, 내가 왜 그랬나, 라는 어떠한 후회가 밀려오는 게 아닌가? 음. 뭐뭐 뭐 그것 때문에 속이 쓰리다라고는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그런 거지. 내가 왜이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밖에 끌고 오지 못했을까? 이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좋아했던 것 같아 잃고 나니까 비지, 그제서야 내가 아 내가 너를 진짜 좋아했구나 왜 그걸 이제 알았을까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한테 좋은 사람이 진짜로 생겼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야 그때 아는 거지 음, 잃고 나니까 이거 뭐야 이것도 소 잃고 외양가를왜 고치고 자빠졌어 소를 찾으러 생각을 해야지 일단은 소를 찾으러 가 그래서, 소를 갖다가 끈을 묶어, 나무에다. 그 다음에 외양간을 고쳐. 외양간 고치는 건 천천히 고쳐도 돼. 이답답아 음. 왜이 소를 갖다 잃어버린 다음에 외양간을 왜 고치고 앉아있냐. 나간, 집 나간 소를 찾아갖고 와야지, 일단은. 암튼. 그렇게 답답한 사람일세. 어. 그거 갖다가, 어, 저기만. 내 안에 있을 때잘 살펴야지 비로소 그제서야 여러분들의 한 가치를 알고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를 갖다가 왜 그렇게 밖에 대하지 못했나 그제, 그제서야 후회를 한다라는 말이지 그걸 왜 그제서야 후회를 해 있을 때 잘해야지 응? 있을 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응? 그냥 소닥보듯이 하고 음, 소닥보듯이 하고 그래 놓고서 뭘 어쩌라고 마음 같아서는요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달려오고 싶다 라고 해요 달려오고 싶고 내가 음, 너를 갖다 잡고 싶다 음, 떠나는 너를 갖다가 잡고 싶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라는 거지 음, 그냥 나는 음, 잡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겠다 왜왜 왜 잡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냐 라고 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어,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라는 거지 어. 그래서 어떡한다라고 자기를 갖다가 원망한다라는 거야. 자기도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그 못했냐라는 것도 원망하고 그때 만약에 내가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서 추군아들 꽃추나 계속 만지고 있는 거야. 어. 이 이래서, 이래서 안 된다니까. 내가 그 서론에서도 그러잖아요. 별이 왜 이쁜 줄 이제 와서 알, 아냐라는 거지. 그때 그렇게 그 수많은 날들을 갖다가 네 곁에 있었는데 왜다 떠난다 는데요 그래서 뒷북을 치고 난리냐 시끄럽게. 그런 거예요. 음, 시끄럽게 뒷북 치고 앉아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음, 여러분은? 그 되게 중요하잖아. 여러분 와도 싫다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래도 돌아와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요 진짜 뒷북 세게 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흑폭풍이라기보다는 흑폭풍보다는 후회, 어, 후회, 미련 뭐 이런 거. 어.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여러분 아, 아느미안의 내 딸들에서 그 죽음의 신이 그 샤르피안이 죽으니까 그 그러잖아요 네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 나는 잠을 잘 거야 라고 하면서 네가 다시 태어나서 바다, 그러니까 백사장에 모래, 모래 한 알처럼 찾기 어렵지라도 내가 너를 찾겠다, 그러다, 찾겠다, 그러잖아. 어, 백사장에 모래, 뭐, 섞여 있는 모래 그한 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찾겠다. 이 사람이 지금 그릇하고 앉아 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때 자라지 않고, 왜 이제 와서 그걸 갖다가 기다리겠다고, 뭐. 아휴. 여러분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겠다, 라는 거야. 뭘 기다려? 때를 기다리겠다, 라는 거지. 음, 어떻게 기다려? 어,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지요, 라면서, 어. 이게 뭡니까, 이게. 음, 여러분들이 떠나면은 이 사람이 가슴이 되게 아파하겠다, 잠도 못 자겠다. 처음에는요, 후회가 막심해요. 후회가 막심하고, 내가 왜 너를 갖다가 그렇게, 응. 음. 그냥 하찮게 대했다, 그래야 되나? 어, 조금 하찮게 대해서 소홀히 대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은 훅폭풍이 음아음아하게 오는 게 아닌가? 음, 잠도 잘 수가 없다라는 거야. 정말 여러분이 갖다가 이제는 진짜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래서 막, 어, 개 중에는 만약에 진짜 누군가가 생겼다, 그러면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참다, 참다! 참다 참다. 어, 술 마시고 연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나는 너를 어,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어, 가지마. 어, 네 옆에 누가 있든 괜찮아. 어, 한 번만 나를 모두 돌아봐 하면서 노래 가사를 갖다가 혼자서 다알것 같은데. 어,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막 달려가려고 들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럼 여러분 좋아야 이 사람이 만약에 달려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줄 거예요 글쎄 여러분이 이 사람을 과연 받아줄까 <웃음> 여러분 이 사람 오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본건가 어떻게 할건가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 이게 뭘까요 아 이거 진짜 애매하게 돌아가는데 안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 사람만의 마음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은 그냥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은 좀 어, 내가 정말 너한테 이렇게 달려오면 어, 너하고 내가 어, 진짜 하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달려가는데도 네가 어,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어, 나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어, 내가 왜이 뒤늦게서야 너를 갖다가 놓치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지 어리석은 내 자신이 너무 밉다라고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응. 여러분이 누가 생기기면요. 여러분한테 달려가요. 음, 가지 말라고 붙잡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음 아니야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 되게 슬프겠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하고 정이 떨어져가지고 허쌤통이다 그런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재회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 참 그게 참이 사람의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 왜 이렇게 엇갈리지?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안 오고 멋진 사람이 나왔는데 그제 와서 와서 뭐 하겠다라는 거야 도대체. 올라면 일찍 올 것이고 무릎을 꿇려면 일찍 꿇을 것이지. 왜 그때 가서 오고 그때 가서 꿀려라는 거지. 이게 그게서 사랑한 타이밍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내 인연이 아니 되려나 보니까 그때 가서 무릎을 꿇고 자빠졌다라는 거지. 암튼 어 하여간... 어. <웃음> 답답해서 그러지 답답해서 있을 때 잘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좋은 사람 생겼다니까 이거 뭐야 뭐 저기 뭐 좋은 사람 생겼다니까 뭐짜게고 싶은 거야 그잖아요 말도 안 되지 암튼 좋은 사람 생기면요, 그냥 좋은 사람한테 킵고잉 하세요. 뭐하러 뒤를 돌아봐. 한번 사귀었던 사람, 뭐두번또 사겨요. 어차피 저는요, 재회를 갔다가 그렇게 반기는 사람 못돼. 재회는요, 더 빨리 헤어져. 음, 저기만. 막... 저기 뭐왜 그러냐 라고 하면 내가 늘 그러잖아 이미 사겨 봤기 때문에 뭔가 호기심이나 이런거 설렘이 이런게 덜해 그러기 때문에 더 빨리 헤어진다니까 제가뭐하러그 시간 낭비를 해요 물론 정말 정말 사랑해서 진짜 재회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라도 옆에 있고 싶다면 있어야겠지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좋은 사람 나타나면 그냥 그 사람한테 우려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암튼 4번 카드 리듬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녕.